자 이제 두번째 합시다. 그런데 박수도 한번안 치죠.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아 참.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잖아. 응? 지금까지 뭐 뺏딱뺏딱 해갖고 지잘라다 해가지고 조금만 빼갖고 나간 사람들이야. 헛바거고 응? 그래서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들은 이 추가 특별 교육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쪽 분야에 가는 사람들 자 지금은 연애방송 개통이에요 연애방송 개통인데 이제는 내가 이제 서울에 가게 되면 이 자녀 멘토링이 더욱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연애방송은 일부분이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자 공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우지간또 다음에 나게 되면 그 사람이 운명에 따라서 어떤 길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푸는 것이고 오늘은 이왕 계속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페이스북이든 카카오스트리든 채널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야 될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이것서 제목에 어떻게 붙이는지 알아요 틀린데, 모른데. <웃음> 제목을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야. 뭔지 알겠죠? 알려야 되잖아. 그냥 수리사주 하는 거 아무 소용 없다. 그럼 수리사주를 빼도 돼. 뭐, 수리사주가 다 아는 거니까. 나는 방송 연예인. 방송, 연예 진로, 상담, 응? 어? 방송, 연예의 진로, 상담, 상담실로 우리는 간판을 붙이는 거야. 이것이 크게는 자녀 멘토링, 멘토링은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특정 분야에, 나는 그 분야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 분야로 가겠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인들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사주팔자, 이거 사주, 대길, 궁합, 이런 거 이야기 하지 마. 이거는, 이거는 참뭐 솔직히 말해서 점점이들이 하는 일이고 앞으로 시대는 달라질타다자 그러면 방송 연예 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잉? 그 홈페이지도 만들 때도 가수 연예상담 이게 이거 일단 아까 얘기했죠 자 이런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이것을 충분히 시기 좋다 그지? 자시기좋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홈페이지 첫 번째는 우리는 상담실에요. 상담실에는 우리는 일종의 우리는 진로와 재능 상담실이에요. 이 아이는 진로가 맞느냐 틀리느냐? 어떤 길로 갔으면 좋겠나? 가수가 됐으면 좋겠나? 아니면 우리가 뭐 방송 장비를 했으면 좋겠나? 아니면 우리는 기술자가 됐으면 좋겠나? 우리는 정말로 연인이 됐으면 좋겠냐? 이런 것을 우리는 풀어주는 거예요. 일단 이거 제일 우 자, 1단계는 그렇고, 이제 이것이 정리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아이가 정말로 방송에 듣고 엄마가 공부를 시키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부모 상담, 부모 가족 상담을 해야 돼. 왜? 인연이 없는, 아무 인연도 없는, 있는도 없는 가족들은 그 주변에 방송과 연애와 이렇게 관련된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연법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게 되겠지만, 법조와 관련되어 있는 법조인 계통에 가게 되면 전부다 주변이 막 전부다 법조인이 주로 많고 어사 집안에 가게 되면 줄줄이 어사, 약 이런 거가 줄줄이 많고 그 다음에 방송연회 가게 되면 전부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게 돼 있어요 장사는 지어장사 그러면 그 인연을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연법을 우리는 인연법 상담을 해 줘야 돼요 자이 단계가 너무 지배되게 되면 이제 성공 여부가 있는 거야 성공 여부 연애 방송 이쪽으로 진행해 갖고 이 성공 여부를 우리는 풀어줘야 돼 그지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자 재능은 있다 손치고 성공은 할수 있다고 치는데 중간에 막히는 걸 어떻게 누구 말자나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작년에 작년 초반에 아. 이 사람은 지액풍이 불어서 이때 조심해야 되고 뭐다 하는 거야또 그대로 했잖아 우리 정치인들 다 그랬지 정치인들 망한 사람들 한 명도 없이 똑같이 그랬잖아 그럼 애기들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다아 애기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자기가 태어났고 아무리 우리는 어떻게 부모가 밀어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예를 한 대로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상담법이라는 것은 왜 잘못된 상담법이냐면 한 사람이 가수가 될 재능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을 가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먼저 얘기 가수는 어떤 가수가 있나 텔레비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는가 하면 텔레비 한 번도 못 나가는 가수도 있고 저 술집에 가서 노래하는 가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직장에 나가갖고 노래방 가갖고 노래 잘하는 가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저끼리 모여갖고 막뭐 노래나 좋아하고 뭐 얼렁뚱땅 어? 논다리 가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어느 것이 가수단 초점이 없잖아. 우리가 상담하는건 어떻게 방송에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가수를 말하는 거 아니겠나? 그죠. 그러면 이 방송에 나가는 가수는 뭐1 0 0분이 1이 되든 1 0분이 1이 되든 얼마 안 되거든요. 말이 그죠. 가무리 콩나듯이 성공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성공 여부를 어떻게 망치게 되는 실패 요인, 못 가는 요인, 이런 이유와 원인을 우리는 상담하는 게네번째는 그러면 다섯 번째는 어떻게? 이,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제거해야 되겠지. 이것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개운법이에요.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해? 내 생각, 사고를 바꾸는 것이고, 인연이, 인연을 맺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배웠어. 인연을 어떻게 맺어야 했나 내가 방송 계통에 가려면, 나 어떻게 인연을 맺어야 상담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나? 지금까지 배운 것 같고, 하나 봐요. 또 이거 한다고 해놔놓고, 뭐 모른다고 어떻게 하면 곤란하고. 이. 자, 그러면 내가 이길로 가려고 하게 되면 좋은 인연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나에게 기인이 오는 시점에 나는 이 길을 본격적으로 가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이 운을 분석하지 못하면 운이 나쁠 때 고비인 시기일 때 그런 데 가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도동놈 만나는 거야 그러면 그 시기에 도동도 만나는 시기에는 어떻게? 연습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연습만 절대로 가서 내가 출시하겠다 내가 어디에 좀 나와서 이미지 제거하겠다 뭐, 어디 가갖고, 뭐, 함께, 응 부탁하면 하겠다.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때는 전부 다 도둑놈 인연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많이 당했잖아. 그때 가면 똥 맞춰갖고 온다, 이 말이야, 도둑놈들이. 자, 그러면, 내인데 기인으로 작용할 때막 훑어보는 거야. 그 중에서 또 어떻게? 나는 또 궁합.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인이 되는 인연을 갖고 자꾸 맺어가는 거야. 이것은 우리는 개운법이고 우리는 힐링법이야 자 이것이 왔는데 개운은 그렇다지만 우리는 여기에 방송과 연애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풍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애군과 풍의 기획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신경의 작동으로 인해서 이것을 모르는 개운이 아니라 이것은 방풍이라는 풍을 막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풍을 우리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방풍이야.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풍이 한번 맞게 되게 되면 쓰러지는 거야. 그러면 풍이 맞다 하면 어떻게 정신적으로 쓰러지다 누군말 만나 공항 장애 갖고 텔레비 못 나오 아무리 그래도 못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악펄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못 나오게 만드는 거야. 뭐 악플도 지 어, 진짜 악플이 거짓말 악플인지 모르지만, 악플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귀신이 덧쳐가지고 어떻게 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집안이 풍지박선 돼갖고 또 악보되는 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성공에는 두 가지, 큰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쁜 쪽으로 성공하는 것과 좋은 쪽으로 성공하는 것, 홍보도, 안티로 홍보되는 것과 진짜로 홍보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그렇잖아. 술이 사주를 그동안에 엄매나 비방했겠노? 오늘 사말로 좀 부끄러운 소리 좀 해야 되겠다. 이 사주 명리하는 사람 내보고 처음 왔을 때 엄매나 비방했노?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거 다 분해 집었잖아 나도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어떻게, 아, 방송에 무슨 내가 사장을 했는디 어떤 데가 그 앞을, 어, 뭐, 오만, 잡동사니, 소리노다 그거 다무색보 거야 그거 다 부질없는 거야 그 사람은 남이 잘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심리다는 거다 경쟁자라는 거야 나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큰 악플은 아니지만 아는 사람들이 악플을 할수 있어요 그다지 어떻게 반짓반짓했니 어떻게 했니 엄한 소리도 다할 수도 있다 그것을 극복해야 돼 앞으로, 여러분들, SNS부터 시작하게 되면, 온갖, 엉가 응, 다 들어온다 그래, 봐면 니가 뭐, 얼마나 배워갖고, 그런 낳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어, 어? 그렇게, 이제, 통할 때도, 통할 때는 조심해야 돼, 만약에, 요새는 하도 해갖고, 또, 꼬투리, 꼬투리 잡는다는, 응, 맞나, 임 그래서, 어, 상담할 때만 불러 갖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맞잖아, 내가 갖고 시집 걸려 한 이야기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야돼 그런데 내가 자꾸 악플에 자꾸 시달리게 되면 내 정신적으로 억수로 위압감이 들어. 내인데마 아무리 갖다가 악습을 붙이바라마. 내가 뭐고 문재인 대통령 1년 후의 그 뭐고 국은 천막한데 막 폭탄이 날로 가다. 얼마 더럽이 비슷하게 막 똑같은 것들이 폭탄 캐지네 댓글 달는 것에중지식 있다. 얼마나 쪽팔리겠나 그제 그 사람들 안 부끄럽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누물말 나무에 올라가고 조갈조갈 하는 사람들 아니자 그래서 이런 풍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바로 방풍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잘 나가는 연예인도. 잘 돼가는 가수도 이 딜레마가 굉장히 많아요. 가다 보게 되게 되면, 노래가 안 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 막 악플에 어깨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어떤 사건이 터져갖고 문제도 시키고, 이런 사람 어떻게 막아줘야 될거 아니에요. 누가 막아주겠노? 자기가 막겠나? 자기는 모르는데 어떻게 막아? 그죠? 그럼 누가 막겠노? 저 사주점대들이 막겠나? 머무는 말이야.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수리 사주 수리 심리 하더라도 한 단계 이제 우리도 9년이 한 주기가 흘렀으니까 이제 현대에 맞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인데 우리는 커다보게 되면 자기가 충족 못하는 이런 자식들, 청소년들은 아주 반발심이 많은 거야 그러면 아무리 거기를 그 갈라 하더라도 이 반발질 때문에 성격의 장애라든지 심리적인 장애라든지 이런 장애 때문에 자기가 갈 길을 못갈 경우가 너무 너무 많다는 거다.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 가면서 나는 정말로 할일 많잖아.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나의 손님이라고 해서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때까지는 안 해고 샘플만 있지만은 나의 손님들은 어떻게 해? 차근차근 해마다 어떻게 키워야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잖아. 이 체계적인 지도와 체계적인 훈련과 체계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거야, 그죠? 이것이 바로 참조 길잡이가 뭐죠? 우리가 이거잖아. 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 사랑 힐링 레포트라는 책이에요. <웃음> 이거는 태어나서부터 자기의 타고난 운명과 이 연애의 길을 가는데 매년 어떻게, 매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고 어떤 문제를 없애야 되고 어떤 애군도 없애야 되고 어떤 일을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언제 시점에서 좋은 기인을 만나야 되고.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쫙 단계별로 몇년다 풀어낸 거야. 그한 곳만 있으면 우리 껌, 껌안 나겠나. 그지 그것이 나의 최고의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것이 딱 있으면 자기가 가는 길이 딱 있으니까 애기인데 뭔가 반응이 보이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부모가 벌써 이것을 개운을 하든지, 방풍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막아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애는 그 난간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잖아.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이 성공한 길을 10%로 하게 되면, 얘는 최소한도 70%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큰일 하는 거잖아. 그제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성공을 하게 되게 되면, 나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돼. 뭐 그때는 이제 홍보할 필요도 없어 그죠? 자기들이 다 그러잖아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이렇게 하면서 참 개운과 방풍에 관련돼 가지고 이 난간을 극복해야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것을 나는 그 사람인데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는 슬기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내가 이제 이 채널이 되든 내 마스코트가 되든 내 간판이 되든 내 홈페이지가 되든 이것을 가지고 나는 고민을 하는 거야 난 지금 순간적으로 행동이기 때문에 어, 자기 또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마음에 딱 들어갔고 나는 이 모토를 딱그한 부분만 잡는 거야 더 이상 해 내가 모든 것을 학교 가 가지고 나는 한까를 공부를 하지 한개까를 공부를 하지 저막 대학교에 있는 까를다 공부하고 그거 갖고 다 지가 지직할수 없잖아 우리 한개만 하는 거야 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넘메으로 가서 막 점치고 이러지 말고 이. 완벽한 이론과 논리로서 우리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딱 설명해 주는 거야 응? 그렇게 그, 그것이 내가 온 것이 그거니까 처음에는 좀 부끄럽겠지 하, 우리 작가님이 어떻고 우리 프리랜서님이 어떻고 뭐 우리 배우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그거 다 버리는 거야 나는 내가 어려운 것이잖아 그것보다 더 어려워 내가 중나 사는 나이 병하고 됐는데 그치? 그런데 이 신명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런 거할 때는 엄청난 힘이 있을 없는 사람보다 없는 힘 훨씬 좋다 그것이 문제가 안될 경우에, 그제? 대품 곤란한 이제는 이만큼 벗어났고, 이만큼 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더 두려움도 필요 없잖아, 그죠? 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하려고 하면 일로 오랬지, 그제? 이게어디랬나막물 아, 봐요. 신설동 4번 출구, 여기 와갖고, 여기 딱 전화하면, 거한 그 바퀴 50m 하면 오면 된다, 그제? 자. 근데, 분명히, 이제, 이 전화번호로, 엄마 몇 명은 오겠지? 몇명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엄청나게 이 유튜브에서, 어, 한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내가 열심히 홍보해주는 것밖에 없다. 뭐이상한면 뭐 내가 할게뭐 있노? 내가 못 해주잖아. 내가 아무리 가실 수 있다고, 자기 묵고 사는 것까지는 다 내가 해결 못 하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이 특별한, 특별한 이런 멘토링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한 거야. 뭐 자기 뭐, 저게 뭐, 사주팔자 뭐, 철학은 문열을했는데 내가 나와갖고 철학은 뭐, 그 대단히 중요하다고, 점, 점치는 거 그거 중요하다고 내가 홍보하고 있겠어. 그치?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바뀌어버렸어. 그죠? 왜? 무엇으로 바뀌었냐? 이 소나기에 다 들어있는 거야. 휴대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 갖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 그리고 홍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그제? 자,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우리 해야 돼.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요즘은, 어그 뭐, 네이버 가도 우리가 홈페이지도 공짜도 만들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게다 마찬가지잖아. 그제? 다. 그래서 여기서 왜냐면, 48자 이런 거다 끌고 오면 안 돼. 무슨 짓기겠지 그런 거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채널을, 채널명을, 채널명을 이딱 고정을 하는 거다. 그렇게 모든 데내 채널명을 동일시 하는 거예요. 일단. 나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치?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가족이라든지 자기 아는 사람인데 알리지 못하는 사람이 넘인데 알리 갖고 니까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그게 나중에 역할가예요. 처음에는 그 하더라도 나는 내 아는 사람부터 먼저 알려라 이것이 정책이에요. 나는 지금부터 이 길을 간다. 나는 지금부터 이런 테마로, 이런 상담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간다. 나중에는 내가 글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인들인데 먼저 이 통보를 하는 거야 통보 노골적으로 통보하는 거야 자 내가 내 가족도 안 하고 응? 뭐, 내 친구도 모르는데 너민 딸린다면 저것도 뭐또 사쿠라 일안 하겠네 그지 사쿠라 하지 누구 말때 나는 서울의 고향인데 어떻게 저 제주도가 산데 사쿠 얘는 뻔한 번자다막 서울에서 강남에서 어떻게 해갖고 부산까지 왔습니다 뭐 강주까지 왔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100% 살구이다 안 그렇나? 그게 좀잘 되는데 뭐때문그그 그 동네 저초 그 동네 가나? 그치? 아정안돼 갖고 뭐 누구 말 타는 갈리비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것을못 버티니까 내가 부산으로 간다. 이런 말은 될 수가 있지만 아수고에서그잘 나가는 사람들이 뭐 부산에 말라고 올 것이고 대구 말라고 갈 것이고 광주 말라고 갈 것이야. 아그러니까잘 그래 나가는데 만데 뭐 갈리비 걱정해가지고 그초구시 가는데. 그러고 보면 이 거짓말쟁이 그렇게 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내가 3대 거짓말쟁이가 있다 에? 3대 거짓말쟁이 내가 내가 생각하는 3대 거짓말쟁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여의도 가게 되면 그쪽에 막 이상한 동그란 집이 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두 번째 두 번째 어디가 거짓말일까 이 점치는 사람 점쟁이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세 번째 신명 갖고 있다 계산할까? 이서 점도 크지만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그 너무 자하지 말자.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아무도 믿지 말고 우리는 완전히 가까, 우리는 점치지 말고 완벽하게 풀어주는 거야. 상담, 정말로 상담을 하는 거야. 맞추기는 뭘 맞춰? 뭐, 이제 한번 맞췄다 해갖고, 그른 사람이 밤이 잖아 요새는 그런 세월이 지났다는 거다. 이한번 뭐, 유튜브에서 한 번, 전화번호만 한번 보게 되면 페이스북이 전부 연 인기돼갖고, 누군지 흔히 다 아는데. 그죠? 자, 그래서 지인들, 먼저 통보해봐라. 그러면 지인은, 마, 내가 저, 어, 저 상담으로 가고, 어, 식기가 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뭐갈 어, 사람은 가고, 인연은, 끝까지 가는 인연이 없어요. 또 헤어지는 인연은 헤어지고 만나는 인연은 그런데 헤어지는 것보다 월등하게 다시 만나는 인연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해되죠? 세 번째, 우리는 이제 SNS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잖아.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채널, 그 다음에 블로그, 그지? 내 힘들다도 나는 어떻게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에? 많은 글을 올린다든가 이런거 할 필요 없어 저번 시간에 내가 왜이길로 가야 되는가 해놨잖아 요앞 시간에는 어떻게 해? 나는 어떤 것을 상담해야 되지 않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다고세 그 개만 동영상이 있으면 돼 나머지는 필요 없어 나머지는 어떻게 친구하고 처음 다면 언제 상담하러 올 거고 언제 어? 내가 시간 있고 언제는 내 시간 없고 이것만 있으면 돼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야. 동영상 고세 그 개만 있으면 돼. 나는 누군지 이것만 밝히면 되잖아. 그게 내가 우리 집에 뭐 숟가락 세 개인지, 뭐, 숟그릇이네 어? 개인지 이거 소개할 기가. 이? 그쵸? 그러면 나는 어떻게 또 저번에 있잖아. 나는 이 천부경을 했기 때문에 천부경 기도하는 거 있잖아. 그거 닦아갖고 나는 천부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천재할 때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 갖다, 요거. 나 그것만 있고. 나는 이 천북인과 함께 모든 거 한다고,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 나머지는 어떻게, 이제 연락하는 거야. 막뭐 죽어봤고. <웃음> 근데, 내가 지금 <웃음> 상담 료 얼마고, 이런 거 갖고 페이스북에 내상담료얼마다 이건 하지 말고, 그거는 메시지를 보내고, <웃음> <웃음> 응? 그, 그래, 그, 지 뭐, 힐링 레포터가 얼마고,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건 듣지 말고,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메시지 보내고, 멘 면도 기겠 자 그러면 SNS를 우리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네 번째는 우리는 이제 홈페이지를 준비해야 돼. 요 홈페이지 가 가지고 저 회사 가 갖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 가게 되면 무료 홈페이지 만드는 데 있어. 여러분 딱 해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바로 거서 킥 하게 되면 핸드폰으로 바로 전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다 모르면 내가 나도 나도 못하지만 나도 또더저게 해갖고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블로그에. 이래갖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나머지는 우리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블로그. 내가 홍보하기 위해서 블로그면 어떻게. 우리는 남, 남거 전부 다 이용하는 데 있잖아. 그지아 그것도 이래갖고 어떤 데는 어떻 광고비도 좀 주가면서, 광고비도 비싸지 않아요. 그래갖고 광고 좀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런데 광고가, 원래는 보 광고가 최고의 그거다. 모든 협찬도 광고 안 하면 되나. 그럼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 그룹이 필요한 거야. 나 지금 지난 친구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제 이거, 어, 블로그 한번 떼주면 친구가 어떻게, 저거 친구인데도 어떻게 궁금하겠네 어, 블로그 한번 땡겨주고, 이 복사 갖고, 이 보내주고,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한목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지 않아? 안 해도 돼. 차차 이루면 돼 그고 봐봐 사무실 텅피 비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어? 그거 가서 상담하면 자리는 좀 불편해도 그렇지 그럼 나는 칠판에 열심히 또저기봐 여기서 하듯이 다배었을때웠잖아 집에 가서 연습 좀 해보고 글자면 삐딱삐딱 그지 말고 좀 이쁘게 적고 자 이것만 하게 되게 되면 게되 나는 별 걱정 안 해도 돼 분명히 분명히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 여기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자, 연예인 지망세, 가수 지망세, 예, 뭐, 등등 해가지고, 이거 특별 상담하느라, 이거 한 개씩 착착, 어, 필요하면, 내가 이제, 이제는 왔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사전 재미없으니까, 예. 자, 이쪽으로 내가 풀어줄 거니까, 그거 갖고 또 하나씩 하나씩 전개 나가면 되지. 그렇지 그렇게 나의 나의 가치는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 나의 가치는 내가 만들어.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보급이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내 이거 사아가는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이제 시대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단지 내가 양지에서 어그 허불판으로 나간다는 그런 압박감만 있을 뿐이다. 그것만 붙여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지, 뭐. 그죠 나는 얼마나 좋아. 지금부터 서먹으면 어떡해. 40년을 서먹잖아. 말이 40년이지. 태어나가지고 살아온 것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시 얼마나 많은 서먹, 스묵, 서먹나요? 그쵸? 엄청나게 어, 그것이 세월이 단계단계. 자, 처음에. 수리사주가 지금 9년 전에 내가 이거 풀면서 엄마깐엄마한 일들을 많이 겪고 왔겠나 그죠 엄마는 욕들을 먹으면서 그런데 이것들은 그냥 욕하고 막 이런 것도 많아요 그냥 시비하고 그런데 저거 시비하다가 저거 다 주저앉았잖아 지금 그러면 나도 어떻게 처음에는 욕좀 저거 정말로 무당이 대뿐나 이런 말 들어도 나는 신명이 와기는 왔다 그러나 나는 무당의 길이 아니고 나는 정말로 이 신명을 통한 카운셀링이다 누구말는 연예인들도 내 무당이라고 이렇게 간판 붙여놓고 놓잖아 무당은 한계라는 거다 재물이 뛰어난 무당이고 재물이 그거는 한계래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일반 사람을 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일반 사람 이 강좌 듣는 사람들은 이 전화 하나 해봐야 되겠지 목소리가 예쁜가 안 예쁜가 전화 하나 뭐있어요 010-6864-4689. 요 신설동 있다고 하셨나? 자, 그래서 오늘 이거는 여기서 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재능 상담을 가지고 이 세부적으로, 이 세부적으로 더 테크니컬한 이런 부분과 힐링 레포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또기회있줄때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응?